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우리에게 들키지 밤에도 낮에도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의 손오공 길다란 스케이트보드와 공을 들고 삼장법사를 호위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원숭이 캐릭터 그 손오공이 주인공이 된 게임이 있었으니 지난 8월 19일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전혀 알려진 적이 없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 웹진 i g n 의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 4일만에 38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것도 놀라운데 인디게임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이라곤 믿기 힘든 퀄리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게임 트레일러가 아닌 실제 인게임 플레이 데모 영상이었으니 아무튼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검은신화 오공입니다. 이 게임은 게임사이언스 스튜디오라는 중국의 인디게임 회사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우리들이 잘 아는 서유기에 등장한 오공을 주인공으로 삼은 게임입니다. 플레이 방식은 소울라이크를 like 표방한 액션 RPG죠. 서유기에 나오는 오공이 온갖 도술에 능하다는 설정을 빌려와 지금과 같이 적들 몰래 벌레로 변형을 하여 지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벌레 상태에서는 풀숲을 헤쳐나갈 수도 있으며 적들을 지나칠 수도 있고 몰래 대화를 엿들을 수도 있습니다 멋진 자연을 탐험하는 건덤이고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체력과 만화, 기력, 그리고 네가지의 스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젤다의 전설을 연상케 하는 타임 포즈 스킬을 통해 플레이어들은 적들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멈추고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지 공격을 통해 강력한 타격을 날릴 수도 있죠. 물론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재다능한 손오공답게 봉을 던져 적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봉을 돌려 공격을 튕겨내기도 하죠. 이윽고 털이 한가득하고 불로 뒤덮인 봉을 다루는 중간보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간보스여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긴 선딜을 보유하고 있어 플레이어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 같군요. 바로 여기서 세번째 스킬인 금강불개가 등장합니다. 이 스킬은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스킬로 방어 이후 잠깐의 경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격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무술을 하는 듯한 화려한 움직임과 불꽃 이펙트의 잔상으로 인해 보스는 한껏 멋을 뽐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을 처치하면 해당 곳의 무기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벌레로 다시 변신을 하게 되는데 불필요한 적들과의 전투를 피할 수도 있으며 강력해보이는 거대 몬스터를 피해 풀 속에 숨는 등 단순히 이동수단 이상의 기믹들도 살펴볼 수 있죠 게임이 게임이니만큼 스토리도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등장한 꼬부랑 할아버지는 배추도사를 떠올리는듯한 모델링을 보여주지만 인디게임인걸 감안해보았을때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션을 연출해내는걸 볼수있습니다. 멋진 배경을 뒤로하고 절벽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게되면 이제 다수의 적들과 전투를 진행하게됩니다. 여기서 이 게임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소울라이크 게임들과는 다르게 피격도 그렇게 아픈 편이 아니며 다수의 적들을 한 번에 상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등 무쌍의 메커니즘도 어느 정도 차용한 스타일리시한 게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신이 등장합니다. 와우 wow. 변신은 일정시간 몬스터들로 변하여서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런 변신을 여러 획득할 수 있죠 이제 대망의 보스전입니다. 확실히 보스의 모습답게 좀 전에 보았던 중간 보스와는 달리 엄청난 보스를 풍기네요. 무쌍 시스템이 엿보였던 캐주얼한 전투와는 다르게 보스전은 소울라이크처럼 강력하고 빠른 패턴을 사용하며 그 공격 또한 상당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 보스전에 걸맞는 긴장감을 선사시켜줍니다 보스 또한 여러가지 스킬들이 통하고 보응을 위로 길게 뻗어 보스의 공격을 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략할 수도 있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스킬인 분신술을 사용하는군요. 엄청난 양의 만화를 소모하는 데에 반해 공격력이 매우 약하네요. 아무래도 분신술은 보스전보다는 다수의 적들을 상대하는 데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전에 처치했던 중간 보스의 변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외형, 무기, 모두 아까 상대했던 적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격의 패턴 또한 동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좀더 화려한 공격을 펼칠 수도 있으며 변신 시간이 그렇게 짧지도 않아 폭발적인 전투의 경험을 살릴수도 있죠. 특히 이제 여기서 게임의 디테일을 엿볼 수 있는데 보스의 외형이 털로 뒤덮인 괴물인 만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스가 피격을 당하면 몸에 불이 붙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선 보스에게 지속적인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몸을 탈탈 털어 불을 끄는 디테일은 게임을 한껏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었죠 이제 보스를 처치한 유 finish him 을 날리려고 하자 또한 명의 원숭이가 나와 이를 가로막는군요. 강력해 보이지만 지금은 제 점심거리처럼 보이네요. 이후 트레일러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지형들은 게임을 한층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각종 거대한 몬스터부터 인간형 보스들 제천대성이 되어 부처들을 상대하고 근두운을 타고 날라 다수의 적들을 상대하면서 무쌍을 찍는 모습은 확실하게 게임의 매력을 톡톡히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업로드하였던 중국의 1인 개발 영상과 인디 회사에서 개발한 오늘 소개 시켜드린 게임 검은신화50을 보면 현재 중국의 게임 시장이 얼마나 다채롭고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제 텐센트와 같은 대기업도 아닌 이런 한명 내지는 소수의 인원들로 만든 게임이 이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죠. 뭐 아무튼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그래도 2020년 들어 콘솔 게임 하나둘씩 대기업에서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중국한테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만들고 나아가야겠네요. 이제 양산용도 중국한테 먹힌 판국인데 콘솔까지 먹히면 뭘 먹고 사려나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